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대표적인 수산물 바로 굴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신선한 굴을 회로들 많이 먹죠 그런데 오늘은 아주 초간단 정말 간단한데 감칠맛이 폭발시키는 그런 굴을 만들어 볼까 해요 제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1 k g 15,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이 마트에서 사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쩍 같은 게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굴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잘 씻어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무, 가른 무에다가 깨끗하게 씻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시커먼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다 제거를 해주고요. 근데 생각보다 굴이 좀더 컸으면 좋겠는데 좀잘자라더라고요자굴 500g이 예, 주재료입니다. 그 나머지는 제가 유자랑 같이 생굴로 먹었는데 이 유자랑 같이 먹으면은 이 굴이 어, 맛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유자향이 굴하고 참잘 어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요거 쪽파 있죠? 요거는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자 뭐 기회 되시면 한번 같이 한번 드셔보시기 바래요자그 다음에 이제 이 굴을 그냥 익혀 주시는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이제 물이 이렇게 올라오 거든요 그때 거기다가 이제 굴소스 치트키 입니다 굴소스 한큰술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맛술 보통 미림이라고 하죠 이제 한큰술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잘 섞어 준 다음에 이 물이 완전히 졸아 들을 때까지만 익혀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기초적인 조리는 다 끝난 거예요 엄청 간단한 조리방법에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다가 옵션으로 하나 훈연을 아, 좀 시켰어요 요거는 꼭 안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면 조금 더 어, 풍미가 더 많이 예, 살아나요 이제, 이제 가정용 훈연기구요 요런 그 조리도구는 제가 이제 푸드박스 그 카페에다가 이렇게 정리해서 링크 올려놨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재공경보기 안올리게 조심해야 돼요 이럴 경우 이렇게 해서 이제 훈연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훈연을 한거 하고 안한거 하고는 이 향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풍미에서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맛 자체에서는 좀그 음 자체가 맛이 있긴 한데 이제 훈연을 하면은 그 향이 더 있어갖고 요것도 맛이 좋습니다. 이거 다시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네 이제 열탕 소독한 병을 하나 준비하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갈 게 월계수잎하고 고추하고 마늘. 그러니까 보통 페퍼로치노를 넣는데 집에 페퍼로치노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홍고추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이 아까 만들어놓은 이굴 있죠? 이거를 다 채워주시면 돼요. 약간 훈연을 하지 않을 거면 훈연하기 전 음, 바로 그때 예,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올리브유를 어, 채워 놓으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 상태에서 2~3일 정도 숙성한 다음에 이제 이거 두고 두고 먹는데 한 2주 정도 아, 이 정도 어, 드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2일이 지났어요. 예, 냉장고에다가 제가 보관을 했었고요. 색깔이 약간 그 올리브유 그 초록색 그 색깔이 좀 나죠 자이 뚜껑을 타면 굴향이 좀 은은하게 납니다 그래서 요그 오일에도 이제 굴향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술안주나 밥반찬으로 바로 어,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꺼내 가지고 요게 이제 약간 짭짤한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건 이제 그냥 그대로 어, 드셔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짭짤하면서 은은한 그 굴향이 올라옵니다. 식감도 탱글탱글 예,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걸로 초스피드 파스타도 가능하거든요. 자, 이거 하나 먹고 바로 파스타를 금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파스타면 많이들 만드시죠. 물 1L에 소금 한큰술 정도 넣어서 어, 물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그 면이 좀 안에서 잘 놓을 수 있게 물을 좀 많이 잡는 편이에요. 그래서 물 2리터에다가 이제 2큰술 소금을 넣습니다. 이러면 딱 입에서 넣었을 때 아우짜 할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1인분은 이제 100g 잡고 각그 제품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 제품마다 삶는 시간이 포장지에 적혀 있어요.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1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1분 동안 삶아 주겠습니다. 한요 정도 이렇게 지었을 때요 정도 100g이에요. 자, 면만 삶아주면 아주 초스피드로 파스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바로 조리하지 않을 경우 있죠. 그럴 경우는 올리브유를 살짝 그 면에다가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면수는 버리지 마세요. 이건. 자, 후라이팬에 한 두세 숟가락 정도 뭐 이렇게 양껏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이제 편만을 해가지고 조금 더 추가를 했어요. 이 마늘이 참 맛있죠 그래서 마늘이 좀 익을 때까지 익혀주시면 되요 어느정도 마늘이 약간 노릇노릇해졌죠 그때 이제 면 집어 넣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면수는 이제 한국자 정도만 너무 많이 넣으면 짜으니까 한국자 정도만 딱 넣어주시면 되요 한 1-2분 정도 익혀주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미리 데워놓은 그릇에다가 이제 파스타를 옮겨 담으면 돼요. 이제 익으면서 이굴 향이 나거든요. 어, 이게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면만 만들어 끓여서 어, 삶아지면 만드는 거는 정말 라면보다도 빨리,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파슬리 가루 살짝 뿌려줬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거는 꼭한 번씩은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또맵질이라서 빨간 고추는 다 빼내고 먹어요. 그리고 이게 술 안주로도 굉장히 좋고요. 이 레드 와인하고도 잘 어울려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늦게 와서 제가 만들어줬는데, 아주 맛있게 잘 먹습니다. 요거 조금 더 만들어 놓으라고 또 생각난다고 할 정도로 아주 맛있어요. 네 오늘 이제 초간단 감칠맛 폭발하는 굴 절임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정말 쉬우니까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